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자녀로 이곳에 모여 감사하는 마음과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했지만 그 삶을 살지 못했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죄악된 삶을 살아왔던 저희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어마땅한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소망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깨달아 날마다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내 뜻과 유익과 만족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무거운 짐과 염려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육신의 어려움으로 치유가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하여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할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늘 눈물로 기도하며 목회사역을 감당해 나가실 때 지혜와 분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용기와 열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령께서 우리 목사님과 날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우리 목사님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과 사랑을 받아 누리며 성장하게 하시고 악한 세상으로부터 날마다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자녀들 앞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역과전 세계 각지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믿음의 씨앗을 심을 때 하나님께서 열매 맺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